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화장실에 가보니 지렁이가 세 마리 아이고 무서워 해골 바가지 야아 하하 이거 너무 재밌다 키키키키키 오비키 너 이거 아냐? 왜 몰라 알지 아침 먹고 땡집을 나서려는데 아그 똥밟았네? 요즘 엄청 유행하는 거? 이거 엄청 중독적이야 어? 그 저번에 롤린처럼 중독돼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야? 와... 롤린 추억이다 나 그때 한참 동안 중독돼서 나 오느냐고 힘들었잖아 그래... 너 중독돼 그만해 이제 위험하다니까 아... 알겠어 근데 그치만! 그치만! 너무 또 듣고 싶단 말이에요 <웃음> 웃기다 웃기다 <웃음> 과연 오리오는 중독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맞춰보세요 키키키키 <웃음> 오키키 내 신발? 신발! 신발? 오내 신발이다! 우와. 오 예쁘다! 신발 샀어? 어 엄마가 하나 고르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왔어. 와 좋겠다. 나는 닌텐도 사줬으면 좋겠다. 닌텐도! 와 예쁘다. 새로 산 신발이 마음에쏙 들어. 새로 산 신발이 마음에쏙 들어. 지 중독될 것 같은데? 위험해? 아 안돼! 정신 차려! 중독은 위험하다고! 어우, 조심해라 너. 하! 오늘은 또 뭐하고 놀지? 뭐 재밌는 일 없을까? 하 밟아는 느낌 밟아는 느낌 어침 먹고 땡 집을 낯서려는데 내 느낌엔 이거 중독 1단계야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먹거들먹 걷다가 중독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엄청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지 최종 3단계가 되면 주변 사람들까지 중독시키는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안되겠다! 도망가야겠다! 갑자기 아! 아, 아깜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학원 가니? 엄마 지금 들어가면 안돼 큰일나 왜? 뭐가 큰일나 지금 리오 니가 리오 니가 중독 됐어 뭐에 중독 돼왜 리오 니가 왜 어머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라는 벌반내둥 벌반내둥 벌반내둥 뭐야이게 또? 뭐에 빠졌어? 엄마! 아 벌반내둥 오 이지매고 빨리 들어와 문닫고 미끼 벌반내둥 벌반내둥 엄마 안돼 위험해. 난또 음. 뭐라고. 아우 놀래라. 쟤는 진짜 뭐 하나 빠지면 아 엄마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돼 중독된 지 13시간이 경과되었다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나아질 기미는커녕더 악화되었다 똥밟았네 댄스 동영상 1시간 무한반복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며 하루에 30번 넘게 일어나 춤을 추고 있다 내 생각엔 이건 분명 3단계다 동생이 위험하다 얘들아 아침 먹어라 아침이라니 안돼 아침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돼 아침 아침 아침 어 아침 먹으라고 왜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길고양이 한마리 나는 아침이란 바람을 사용하지 말았어 구부라리며 다가 지겨워 진짜 밟았네 그만해 아침 먹어 이리 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침 그만 나를 감써내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먹거들먹겄다 껐다가... 야! 이리와! 엄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저러고 있어 아침부터 바빠 죽게 빨리 만져서 이리 먹어봐 어. 위험해 동생아 왜 이렇게 늦게 자 오리오리 아 저거 보느냐고 유튜브... 엄마 핸드폰 빼서? 어? 밤지도록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아, 알겠폰 안그럽게... 한 번만 더 그러면... 빼서, 밤에... 어우, 오늘따라 허리가 상태가 괜찮네? 하나도 안 아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안 돼! 안 돼! 허리 안 돼! 왜? 안 돼? 뭐가? 아 오늘따라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가슴을 쫙이 심리하는 젊어 어라라? 성큼 성큼 성큼 컸다가 아씨구 아침 먹고 땡, 땡 집을 소리 려는데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노려봐 눈싸움도 칠수 음, 음, 없다는 게 뭐하는 짓이야? 걷다가 오오오키 아, 아, 아, 아, 아, <목소리> 큰일이다 중독자가 주변을 중독시키고 있다 나도 사소히 중독되고 있다 아침 먹고 땡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계속 머리에서 맴돈다고 어, 또, 음... 어, 눈싸움 안 진다 이거지. 어, 너, 음... 에, 에이... 아, 오, 아 어, 말 맞네. 헉, 엄마도 중독 됐어 댄스치기 대성공 며칠 뒤 모두가 전염되었다 빨간 내꿈 빨간 내꿈 빨간 내꿈 어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먹거들먹겄다가 땡집에 나서려는데 새로 산 신발이 마음에 쏙 들어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뚜벅뚜벅뚜벅 뚜벅, 뚜벅 걷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 오늘따라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가슴을 쫙 편히 숨면은 젊어진 듯 성큼성큼성큼 성큼, 성큼 걷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노려봐 뜬싸움도 칠수 없다 나는 승부사 눈을 불아리며 걷다가 반반반